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 입니다 오늘은 그 요걸 차례차례 여기 셀세마그이 책을 사신 분들이 꽤나 많은데요 어몇 분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그 이해를 잘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그 사업자 위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그래도 6개월 이상 뭐 그래도 못해도 3개월 이상 하신 분들은 마케팅 플랜을 다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다 이해를 했다고 보고 제가 이제 요거를 차근차근 설명을 해 가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급하신 분들이 먼저 사서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설명이라기보다는 이 책을 갖다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든 힘들건 없는데 자장 안에 좀 어려운 부분을 갖다가 미리 좀 설명을 해 드리고 그 다음 진도를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 기획의도는 요거서부터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현실 점검하고 그 다음에 회사 회사가 이렇게 폭풍 성장을 했다 그래서 한그 이유가 뭐냐 원그 다음에 투 아주 기본에 입각했었고 그 다음에 플랫폼이다 그래서 플랫폼으로 이제는 앞으로 모든 게다 플랫폼으로 돌아가는데 우리는 진작에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관목간 성장을 했다 그 이면에는 그런 면이 있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려서 오늘 요거 나갈 차례인데 아, 이런 식으로 한번 저 설명을 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 마케팅 플랜을 세미 세일즈 마케팅 플랜을 이해해야지 누구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고 또 연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개괄적으로 한번 다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 개인 플랫폼 사업으로 어그 회사에서 메인 플랫폼에서 우리는 퍼스널 그러니까 개인적인 우리한테 어, 개인 사업자들한테 이걸 어, 저기 사업을 갖다 플랫폼을 갖다 불화를 한 거죠. 그래서 B2C, 유일한 B2C, C2C까지 연결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우리는 불과 12년 만에 이렇게 고속성장을 했던 부분을 갖다가 제가 이제 설명을 그 배경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어, 진도를 빼겠습니다. 그냥 그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이해해야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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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지금 뭐 스마트폰을 2010년도 이후로 스마트폰을 갖다가 안 갖고 다니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 잠시라도 놓고 오면은 아주 멘붕에 빠지게 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차피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그리고 잠시라도 그놓 놓칠 수 없는 그런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면서 그거를 그냥 전화 통화하고 문자 메시지나 왔다 갔다 하고 유튜브나 보는 그런 걸로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사업에 유일한 도구니까. 그, 이제는 입세, 입소문만 내는 시대가 아니고,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초연결 사회에 연결과,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유를 하는 그런 수단으로 쓰면은 여러분들도 그, 엔잡으로, 그, 투잡, 쓰리잡으로 해서 얼마든지 월 백만원, 근데 월 백만원을 갖다가 받아보신 분이, 아, 나는 그냥 백만원, 원래 목표가 그랬으니까 백만원이야, 그랬을까요? 백만원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다 이해를 하게 되고, 왜 그동안 네트워크 이만큼 깐깐 바다에서 그냥 그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단계라고 치부해버렸구나 그런 내용까지 도다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그 그 간단한 거는 여태까지는 소비는 나컨스머는 소비하는 주체고 소비는 곧 지출이지 소비가 무슨 돈이 되냐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스마트 스모가 되면서부터 소비는 소득이 된다는 점을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눈만 뜨면은 일어나서 칫솔, 치약 부도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뭐 커피도 마시고 라면도 먹고 또뭐 화장품도 쓰시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여태까지는 소비는 그냥 지출했다가 지출에 그쳤는데 지금부터는 예그 소비는 소득이다. 요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표화시킨 거고요. 그다음에 예, 그 방법론으로서는 뭐냐면은 이마트나 쿠팡이나 뭐 눈만 뜨면 쿠팡 쿠팡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 거를 어차피 쓰는 생필품입니다 무슨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어 여러분의 여러분들의 그 개성적인 표현을 하기 위한 쓰는 그런 패션용품이 아니고 우리는 어차피 쓰는 생필품을 갖다가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뭐 이런 데서 쿠팡이나 이런 데서 우리 애터미하고 애터미하고 아자 몰로 바꿔 쓰기만 하면 그냥 액면 그대로만 보더라도 근, 어, 60만원을 똑같이 썼을 때약한 600원 정도 그것도 아주 죽어라고 그 번호 불러주고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는 60만원을 쓰면은 아주 소폭으로 잡아도 현금 6만원이 들어온다는 그 부분. 그 다음에 마트만 체인지하고 브랜드만 체인지했을 뿐인데 어차피 쓰는 생필품. 근데 여러분들이 손해가 있냐? 또 남한테 부, 어, 피해나 부담을 주느냐 그런 부분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죠 왜 이게 사회적인 편견이 다단계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사용을 했는데 나쁘다 그럼 그냥 반품해 버리세요 그러면 100% 환불 보증됩니다 근데 그 환불 환불해주거나 그 반품률이 0.02% 밖에 안 됩니다 2% 어깨 평균 3.3%인데 0.02%라고 하는 거는 거의 반품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절대품질 절대가격이라는 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만약에 좋다. 대다수의 분들이 아 써보니까 진짜 좋네 이거. 그래서 좋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중에 92%는 나 혼자 그냥 조용히 써요. 내가 무슨 사업이야 그러고 그냥 조용히 쓰만, 쓰기만 해도 되는 거고요. 그래봐야 손해날게 하나도 없죠. 근데 그중에서 진짜 좋네 나해머임 먹고 뭐가 낫네 그리고 아우 어, 나 그렇지 않아도 뭔가 엔잡으로 어떤 어, 미래에 그영윤소득이 없어서 그렇지 있다면 은 내가 그거를 갖다가 눈에 부르 키고 해야지 하는 분들이 100명으로 왔다 그러면 한 8% 정도가 여태껏 나와서 8% 정도는 그냥 끊임없이 있으면 자랑하다 보니까 월에 천만원 받는 분도 있고 월에 억 받는 분이 있고 월에 100만원 200만원 받는 분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프라인 시절에는 입소문과 자랑이었는데 이제는 온라인 시대가 됐기 때문에 2010년도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부터 지금까지 12년 동안 이렇게 와서 지금은 이제 공유와 연결, 그냥 뭐 SNS상으로 공유하고 연결만 해서도 충분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어, 내가 손해보는 거없었어난 반품하고 끝냈으니까. 근데 만약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과정에서 어? 남한테 내가 이거 얘기해도 전혀 그 사람이 부담 느낄 게 없네. 어차피 쓰는 생필품을 브랜드를 바꿔서 썼는데 뭐더 추가로 나가는 돈이 없다. 아, 그러니까 부담될 것도 없고. 그렇다고 가격이 아메이나 따는 그 네트워크 제품처럼 세 배씩이나 높은 게 아니고 우리는 거의 똑같거나 아니면 더 싸고 질적 으른 면에서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분 부담 줄게 없네. 그다그사람도 피해 볼게 없네. 나는 그냥 입자, 어, 입소문만 내면 되는 거네. 이 부분만 하면 이 사업이 다 끝난다는 얘기죠. 요거만 이해를 하시면, 아무리 초보자라도 이건 다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서부터 이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자, 퀄리피케이션이라는 건 자격을 의미합니다. 모든 그 10개의 단추를, 단추가 있는 오버 코트를 입더라도 첫 단추가 잘못되면은, 어? 그 끝이 다 어긋나서 다시 다 풀어서 다시 또첫 단지서부터 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처음에 30만 pb라는 것은 그 금액으로 치면 한국 돈으로 한 60만원에서 100만원 합니다. 이 30만 pb는 그냥 연구 누적 되는 거니까 그냥 계속 쓰시다 보면 언젠가는 30만 pb가 되는 날이 오죠. 1년이 걸릴지 뭐, 일, 뭐 1개월 만에 하시는 분도 있고 완샷에 그냥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이거를 이 정도 단계까지 오시면 은 퀄리피케이션? 자격? 그래 그러면 나도 한번 30만 pb 를그 전까지 마트 체인지 하고 어 그래서 나한테 손해 볼거 없다는 거 이해하신 분이면은 30만 pb 를 갖다가 한번 그래 나 한번 얼마나 좋은지 한번 써보자 내가 진짜 좋다는 판단만 썼다 그러면은 그럼 나 진짜 입소문 낼 사람 많은데 내가 얘기하면 날 믿어 줄 사람 많은데 이러신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부터 이건 나부터 제대로 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게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했는데 여기 이렇게 비유를 해 놓은 이유가 있죠 처음에 초유를 먹으면 평생 그 면역력이 대단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업을 임할 때첫 단추가, 그냥 그 소젓을 먹고 그러지 마시고, 처음부터 어머님의 진짜 그 면역력이 좋은 그거를 갖다 드시면은, 첫 단추가 잘 되면은 모든 일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 기왕이면은, 기왕에 내가 이거를 알아볼 거라면 30만 p 비 금액으로 보면 60만에서 원 100만 원 되는 거를 갖다가, 좀 내가 좀 전문가적으로 제대로 느끼면서 써야지 좋은지 나쁜지를 갖다가 판단을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무면허 의사처럼 그냥 써보지도 않고 그냥 한두 개 써보고 좋다고 하지 마시고 30만피비면 거의 많은 제품을 생필품에 관련된 아주 주요 생필품은 다 써보는거가 되는 거니까 그냥. 인턴 정도 레지던트 정도 그래서 나중에 30만 pb 를다 써보고 진짜 느끼는 그 단계가 되면 아 전문의에 가까운 식견이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요 <웃음> 30만 pb 만 제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하면은 나중에 전달할 때 나중에 여기 자세하게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모든 거는 양심에 반하는 짓을 하면 안되는데 내가 30만 pb 약 6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되는 걸 갖다가 쭉써봐 제대로 써왔을 때는 내가 아 진짜 좋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양심에서 반하진 않아요. 근데 30만 pb 안 쓰고 그냥 뭐 대충 한두 개 이렇게 전한, 전해주는 거 이렇게 받아 써보고 괜찮네 뭐요 정도의 마인드 가지고는 에, 어떤 그 성공을 예감하거나 내가 성공을 갖다가 확신을 갖기가 힘들어요. 그러고 나중에 그 상태에서 전달했다면 양심을 속이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퀄리피케이션 30만 PB가 갖고 있는 의미가 대단합니다. 이거는 한 시간 에, 저기 뭐한 시간 그러니까 에, 별도의 한 시간으로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이렇게 큐가 됐습니다. 누구나 해야 되는 30만 PB예요. 뭐뭐 뭐 사업을 안 하시거나 난 그래도 뭐 믿음이 안 온다 그래서 안 하시는 분은 모르지만 한다 그러면 이거로 갖다가 자격을 듣게 해야지 수당을 받을 수가 있다는 부분도 있고 이거는 양심적인 문제도 그렇고 여러 의미에서 꼭 해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거를 그 여기서 나오듯이 나는 손해보는 거 없네 남한테도 내가 부담 주거나 피해 줄게 하나도 없네 그거를 느끼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러니까그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그 30만 pb 를 갖다가 아 이렇게 그그 그 제품 가지수로 봤을 때꼬장 가장 필요 한게 pb 에 따라서 60만 60만 들어가기도 하고 51만 5천 원이 들어가기도 하고 51만 5천원이 들어가기도 하고 100만원 97만 원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건 여러분들이 구성하기 나름이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불리이게 계산하려고 그러면 처음 듣는 분은 피비도좀 생경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직 예시를 이렇게 해드린 거거든요. 자, 그래서 드디어 그 Q가 됐다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나의 철수와 영이 두 사람한테 뭐내 친지나 뭐 친척이라든가 누나나 누구, 누, 가족이나 누구한테도 이런 거를 갖다 똑같이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도 진짜 그렇다는 얘기지 그래서 만약에 30만 PB를 갖다가 오크레 어, 그래, 한번 나도 써볼게. 나도 써볼게. 이렇게 됐을 때는 요 3의 법칙에 의해서 나 포함해서 세명만 한쪽 방향으로 바라보면 일단 사업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 1t라고 여기 이제 이 표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 되는데 우리는 1에서 1일에서부터 에서1 15일까지, 또 16일에서 31일까지 한 달을 두 랩타임으로 이렇게 나눠서 1년에 24 랩타임으로 나누거든요. 굉장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했을 때 내가 30만 pbq를 달성하고 30만 30만을 달성했을 때 그러면 합산 pb가 60만 pb가 나오죠. 아래로부터 나오는 거는 그랬을 때 30만 자에 30만 30만이 나왔을 때 1T t는 타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 번이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해서, 원 타임, 투 타임, 쓰리 타임, 포 타임 해가지고, 1t, 2t, 3t, 4t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어, 한 번만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맞았다 그랬을 때, 어, 한랩 타임당 6만 원이 나오니까, 한달 기준으로 하면은 12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게 따라서 여기서 이 사람이 한 사람 더 전달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도, 어,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만약에 Q를 달성을 했다. 그리고 여기도 그런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두 번이 되는 거죠 그럼 60만 60만 30만 30만 30만 30만 해서 이쪽에 60만 이쪽에 60만이 됐을 때두 번이 어두번이 맞는 거죠 그랬을 때는 랩타임 당 15일 당 12만원 이 나오고 그 월로 하면 두 번이니까 는 24만원 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한 사람이 더 전달되거나 이쪽으로 한 사람을 전달 돼서 만약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90만 90만이 돼서 세 번이 맞을 경우에는 월에 36만이 나오고 그다음에 네네네 사람이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를 갖다 여기다 표현한 겁니다. 물론 할때 유지 없고요. 어 회원 무료로 회원가입하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밑에서 나오는 모든 그거가 무한로정 무한 공유가 된다는 부분 무한 단계라고도 하죠. 그러니까는 그 부분을 이해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표를 갖다가 이제 간단하지만 이제 이해가 간단하기 때문에 이해를 했을까? 이게 일일이 계산하고 하려면 힘든데 요즘 거의 딱 6만 원근사체에 나오기 때문에 6만 원, 12만 원, 12만 원, 24만 원. 요거가 스타트업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누구나 다할 수가 있어요. 요 정도는 철수와 영희 정도 사업 설명을 듣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철수와 영희 그한두 사람 정도는 빨리 떠오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똑같이 이 앞전에 설명한 거를 설명해서 그 사람들이 납득 가능해서 그래. 어차피 쓰는 거 내가 한번 믿는 사람 말 듣지, 믿지 않는 사람 말 듣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는 고고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표를 이해하는 게 여기선 제일 중요합니다. 처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게 그대로 간다 그러면 내가 내가 철수한테 영희한테 그랬는데 아이 사람 철수라고 그래서 또 철수 누나한테도 전달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내려가는 거여기그 유명한 소에에서 세븐 코아라고 그러죠 이 세븐 코아까지는 네트워크 64년 역사상 그게 바이너리든 브레이커웨이든 매트릭스든 어떤 관계든 이 관계는 성립이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철수0이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 사람의 또철수0이 여기까지는 전달이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내가 철수한테 전달하는 철수가 누, 나한테 전달했어. 철수, 철수도 알고 철수 누나도 알아. 오랜 지인이기 때문에. 영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 세븐코아까지는 내리기가 쉬우, 쉽고 전달하기가 쉽습니다. 아, 그리고 또 내, 나의 영향력이 여기까지 미칩니다. 왜냐면 철수도 알지만 철수 누나도 알거든. 철수의 친구도 알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요 세븐코아만 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기둥, 어, 그 빌드업이 됐다는 부분이거든요. 이때까지도 똑같습니다. 나만 버는 게 아니고, 내 친구도 벌고, 내 친구의 누나도 벌게끔 하자. 요, 요것까지만 세우는 그 과정이 빌드업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 과정이 끝나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드디어 여기에서 이제 요번에 그이 책의 그골자인 세미세일즈 마케팅이 나오는 겁니다. 자, 어, 이미 좀 지났지만은 22년 4월 15일까지 여태까지는 이렇게 진행, 12년, 아근 13년 동안을 갔다가 네트워크로 전환한 지는 딱만 12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12년, 12년 동안은 여태까지 이 관계를 그대로 유지해 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 우리뿐만 아니고 어느 다단계나, 마이너리나 브레이크웨이나 매트릭스나 어떤 다단계라도 요 기본 삼각형 구조는 그대로 가는데 요기에서 내가 큐를 하고 요 삼각형 3회 법칙에 서 만들고 스타트업, 그 다음에 빌드업에서 이렇게 세븐코아까지 만드는 것까지는 누구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일레븐코아로 넘어갈 때자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게 좀 작게 보일 테니까 제가 앞장으로 넘어갈게요. 아까도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철수한테 정,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철수 누나까지는 하는데 철수 누나가 회사 동료한테 전달하면 은 나의 입장에서 보면 철수도 아고 철수 누나다 알지만 철수 누나의 동료까지는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설명하려면 아주 복잡합니다. 그때는 여기 1t 원타임을 맞췄던 철수가 아저저 저, 제가 동생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까지는 되는데 여 여기, 이분이 여기까지 미치기가 힘들어서 요 7코아 그러니까 7코아에서 11코아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요기가 어느 다단계나 마의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 아메이는 요, 요, 요 구간이 12%에서 15% 구간이거든요. 240만 피비에서 400만 피비 할때 맨날 거기서 정체하다가 에, 결국에 고만두는 분들도 거기서 제일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 마의 구간이라고도 하고 깔딱고개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등산을 이렇게 하다 보면 칼바인이 뭐 해갖고 중간에 바람 많이 불고 가장 가파르고 힘든 부분을 에, 어딘, 어느 어 산에나 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거기서 아이고 나는 다리가 관절염이 아프고 숨이 차서 못 가서 그러고 쉬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4월 15일까지는 이렇게 진행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표를 보시면, 자, 똑같이 나왔습니다. 다섯 번, 다섯 번, 원 타임, 투 타임, 칠 타임에서 오 타임이 바로 그 구간에다가 지금 징검다리를 놔준 건데, 요게, 150만, 좌우에 150만, 150만 pb 정도가 이렇게 쌓이면 오 t 인데 그랬을 때월 60만 원 정도가 줬어요. 그, 랩 타임별로는 한 30만 원. 그래서 지금, 그, 사업자 중에 제일 많이, 에 헤매고 있는 그 부분들이 요 부분에서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번에 세미 세일즈 마스터는 4월 16일에서부터 하는 세미 세일즈 마스터는 거기다가 20만원씩을 더 줘가지고 넵타인 별로 보면 30만원이 50만원으로 올랐고 그 다음에 한달 기준으로 했을 때 100만원이 돼서 월백 브랜이 드디어 완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20만원씩 아, 혹자는 여러분들 생각에는, 아이고, 뭐, 어차피 뭐, 하는데 뭐, 20만원 더둔것 같고, 뭐, 그게 난리 이인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하고 획기적인 제도 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그 어려운 부분을, 여태까지 그 문제점, 뭐, 문제점이랄 건 없죠. 그것도 다 돌파해서 이미, 그, 월2 0 이상 받는 연금소득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 명이 넘어 나왔는데, 그중에는 1억 받는 분들도 10명이 넘고, 막, 이렇게 월에, 월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 몰랐던 바는 아닌데, 요번에 회사에서 크게 이렇게 통큰 제도를 갖다가 마련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의 구간에다가, 자, 징검다리를 놔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갖다가, 징검다리를 놔두다 보니까는, 이제부터는, 어, 엔잡으로 월 100연금소득자가 쏟아진다.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어, 이미 짐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요구를 한 건데, 요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런 것 때문에 그 내막적으로 유경험자 들 아니면은 말의 구간도 뭐 경험을 해 봤어야 알지 그런데 자기가 여태껏 그랬었는데 이제는 좀 많이 의문이 해결됐을 거예요자그 다음에 이거를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 제가 는데요 부분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많은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8 t 까지 가는데 어안 받아보신 분들은 모르지만 받아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여기 8번 네, 그러니까 8t라고 했죠, 여기 8t. 8t가 되면은, 그냥, 30만 pb만 보더라도 240만 pb가 되니까, 그냥 당연히, 저기, 판매사가 되는 거죠. 근데 받아보신 분은 알지만은, 딱그 30만, 30만에 그렇게 딱딱 맞춰서 먹기가 힘들어요. 그뭐 직급을 카드를 긁어서 그냥 딱딱 맞춰먹는 사람들 외에는 그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보면 한쪽에서 또 36만도 나오고 40 몇만도 나오고 그러다가 이렇게 맞고 되는 거니까 보통 6t 정도, 6번 내지는 7번, 요 정도 선에 오면 거의 다 판매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받아보신 분들만 알아요. 그러니까는 했는데 지금 이 제도를 만들다 보니까 한, 한 사람이 여기 약 4m 되는 강을 갔다가 강이라고 보기에 시냇물 정도로갔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인간 1 m 한60 70 정도 되는 그 키를 가진 인간이 아무리 팔쩍 뛰어봐야 어떻게 이 강을 갔다가 한방에 호흡 스텝 점프로 해서 날아가더라도 그렇게까지 갈 수는 없죠 다 중간에 다 빠지죠 올림픽 선수들 정도는 이거 뛰어서 넘어갈 겁니다 근데 그거 아니고서는 그게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마이 구간이 요 부분에서 존재를 했기 때문에 항상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뭐, 20만원 받네, 30만원 받네, 월에 48만원을 받았네, 월에 60만원 받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엔 여기서 퐁당. 또 왔다 갔다 퐁당. 그래서 이제 소위기에서 애가 터지게 에, 돈이 안 되는 애텀이라고 이제 뭐 그렇게, 에, 실제적으로 많이 에, 사람들이 그 입에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요번에 이제 이렇게 60만원 받던 거에서 100만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치마 입은 아줌마가 어떻게 화장까지 하고 핸드폰까지 어, 저기 핸드백까지 갖고 있는 분이 이걸 갖다 한번에 그냥 펄쩍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요번에 세미 세일즈 마스터는 똑같은 3미터 구간인데 여기 약 2미터 50 지점에다가 여기다가 징검다리를 하나 놔준 겁니다 그럼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만 노력하면 여기까지 와서 여기까지 해서 큰 넙적바위 같은걸 로 놔줬기 때문에 이 징검다리를 잠시 쉬었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토록 어려웠던 세일즈 마스터 세일즈 마스터가 그게 보이드라이거죠. 그래서 이 초보들도 이제는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만 노력하면 여기까지 갈수 있게끔 해서 이제는 여기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이제는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까지 그냥 자연적으로 여기까지만 가면 이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없던 자신감도 생기고 없던 꿈도 더재살아나서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좋은 거는 월 100만원이 크다 뭐 크고 작은 뭐 작은 돈인데 이 모든 활동을 할때 열정이 끓고, 막, 뭐, 가능성이 보이고, 진짜 막, 이렇게 되는 거는, 뭐, 뭐니 뭐니 해도 돈입니다. 돈이 오래, 오, 어, 이게 진짜 이렇게 뭐 내가 별로 그렇게 크게, 실제 해보면은 별로 보니 이한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비전 보신 분들이 나와서 더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같이 더불어서 가다 보니까, 어이 이렇게 되네? 그러면 어, 200만 원도 보이고 그 이상에 아 그러니까 500,000을 받는 사람이 있고 월에 1억 받는 사람이 나오겠구나 그 사업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난이도를 갖다가 중간에 증검다리를 하나 놔줘서 엄청 쉽게 만들었다는 그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 요 그래서 이 구간을 약한 4m 구간으로 봤을 때 여기다 중간에다가 딱 하나 놔줌으로 해서 예 한번 건너댔다가 이렇게 가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설명한 거예요 이게 뭐 굳이 그런 예를 들 필요가 있냐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도 그런 걸 느낄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뛴다고 그랬을 때는 가랭이가찢어지거나 퐁당을 하거나 만약 익사해서 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 돌아가셨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보면 여기가 금방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만 올라섰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세, 세, 세일즈, 세일즈 마스터가 눈에 보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자신감이 넘치게 되니까 어 그래 그러고 나서 훌떡 가는 거니까 한번 쉬었다 가는 거 한번 거쳐서 가는데 여기다 돈을 40만원씩이나 월 기준으로 해서 올렸다는 건 단돈 40만원의 의미보다는 그런 의미가 훨씬 더 크다는 부분을 갖다가 얘기해서 여러분들은 그 이후로부터는 아요 어, 표, 요 표하고 요 표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면은 된다는 거죠. 요 부분들. 그렇게 해서 원타임, 투타임, 쓰리타임 해가지고 이제는 요 오타임에서 이렇게 세세마가 되면은 그 다음서부터 어, 7t, 8t 까지 가는 거. 그러니까, 세일즈 마스터가 눈에 보인다. 이런 부분을 갖다 여러분들이 설명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됐다 그러면 드디어 그 꿈에도 그리던 200만 원, 월 200이 되는 세일즈 마스터가 되는 겁니다. 아까 여기에서, 요, 요, 요, 요, 요 요기까지만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고, 요기까지는 완성이 됐다가, 여기서 이제 요 정도만 더 내리기만 하면 은그게 되는데, 요기까지만 가면, 세세마까지만 가면, 아, 세미 세일즈 마스터 까지만 가면 이거는 그때서부터는 이분들도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서 이기때부터는 이게 어려워 에, 어려워지는 게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일즈 마스터가 됐어요 그러면 은뭐 이런 뭐더 페임이나 해모임이나 이분이 케어 축하수 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급 프로모션으로 듣는 걸 이렇게 받아서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드디어 세일즈 마스터 까지 오는 거는 내름으로도두 사람만 전달해서 이렇게 가면 됩니다 나 혼자서 또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쪽 저쪽을 다 맞춰가면서 가는 분들이 지금 10년째 오토 세일즈 마스터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도 그것도 안돼 갖고 수동 자동 이렇게 가시는 분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좀 설명을 하면 이제 대충 얘기가될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은 이렇게 그 다음서부터는 나오는 게그그 그 다음이 다이아몬드 마스터인데 이건 뭐 기존 사업자들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또 쉬운 도표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는 자, 우의 세일 즈 마스터 두명씩두명씩을 만들면 다이아몬드 마스터 월 400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해서 그 맥락으로 해서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건데 이제부터는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부터는 시스템 조직관리가 관건 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가서 갑자기 하는게 아니고 처음에 큐서부터 큐를 정확하게 복제를 하다 보면은 이 분들도 큐서부터 달려와서 세븐코아 일레븐코아를 거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단계별로 그냥 부담 없이, 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그러고 그냥 가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시스템까지 더 정교하게 여러분들이 꿈을, 워크샵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에, 센터 미팅을 하고 그러면 그게 더 정교하게 아주 조직적으로 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 요거를 이해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회장님이 이제 주로 균형 잡힌 삶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에, 사실은 그돈 사용 설명서, 지금은 부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책, 책으로 나오는데, 그건 아주 굉장한 베스트셀러 책이거든요. 거기에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과 만족관의 관계는 돈은 많이 분다고, 많이만 분다고 해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일정 생존함을, 생존을 지나서, 편안함을 지나서 약간의 사치를, 느끼 사치가온 내가, 이, 어, 내가 이, 이 돈을 이렇게 가격표 안 사고, 쉽게 얘기하면 가격표 안 보고 고기 시켜 먹거나, 백화점에 가서 가격표를 갖다 뒤적거리지 않고 그냥 마음에 든거 탁! 그 골래는 단계가 골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는 단계 가요 작은 사치 요 단계 거든요 누구나 다요 단계를 거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존 단계에서는 제가 간절한 꿈 그럼 생존 단계 에 있는 사람은 여기까지 가기 어려운 것 같은데 오히려 생존 단계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간절함이 더 강하기 때문에 진짜 불철주야 해가지고 어, 저, 높은, 월에 1억을 받는 임페리얼 되신 분들이 더 많아요. 거의 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미 다그 열, 0 분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 이게 뭐, 이, 이, 이 단계에서 오히려, 어, 더안 하기가 쉽죠. 근데 처음부터 2단계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하면, 여기정점에 올랐을 때 충분한 삶이 되는데, 이 충분한 삶에서, 어, 분수를 모르고, 이제 막 이렇게 해서 과소비로 가고 그면 이제 후회산 삼, 돼가지고, 오히려 돈은 더 많이 이렇게 썼는데, 근데, 만족도는 훨씬 더 떨어집니다. 후회하는 삶까지 내려오면 더 그렇고, 그래서 이단계가 되면 이제 막 자살을 하고 막 이런 단계, 도박에 빠지고, 엄한 짓거리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일과 봉사,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표현에 의하면 공헌하는 삶이 되죠. 이단계가 가면은 공헌하는 삶까지 같은 균형 잡힌 삶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더 균형 잡힌 삶보다도 그좀 어떻게 보면 더 구체적인 거고 이게 또 원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나는 지금 요 단계인가? 요 단계인가? 요 단계인가? 단계인가? 아래 단계일수록 더 간절함 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간절한 꿈으로서 성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제가 설명했던 뭐 다단계니 어쩌니 뭐 했던 애터미는 어쨌거나 성공의 수단 도구일 뿐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목적은 여기서 얘기하는 충분한 삶입니다 또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균형 잡힌 삶 누구도 균형 잡힌 삶이 되고 싶다고 그러고 그렇게 그부 o 들을 많이 경청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누구나 그러고 싶은 아주 간절한 꿈이거든요 그래서 애터미는 어디까지나 성공의 수단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자 꿈이라고 이건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끝 나는 사업이거든요 꿈, 꿈을 결국에는 에, 꿈은 성공입니다 근데 그 꿈은 예, 꿈을 꿈은 여러가지 정의를 할수 있어요 제가 쓴 책에는 뭐저 원료다 연료다 뭐 방향성이다 기간이다 그러고 여러가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 현실적인 의미로 본다면 우리는 어차피 현실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보면 꿈은 문제 해결이다 문제 없는 인간은 없고요 눈 감을 때까지 문제는 다 있습니다 많으냐 적으냐 그걸 다 거의 다 해결을 했느냐 아니면 하나도 해결을 못하고 가느냐의 문제지 사람이 생존하는 하는 문제는 있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 문제의 그 여체를 보니까 대다수가 99%는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인간, 문, 인간관계 문제가 거의 9로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도 돈 문제 하나만 해결된다 그러면은 사실 건강 문제나 인간관계 문제도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너무 돈, 돈, 돈 그러니까는 속물같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나 마음속에는 그런 문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애터미는 어차피 성공이고, 성공의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도구를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최소한의 이돈 문제 해결하면은, 내 꿈도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꿈도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공이지, 성공이라고 그러니까, 여러 그 잣대가 틀리겠지만은, 에, 그 정도면은, 완, 완, 제가 보기에는 완벽한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현실적인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라고 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꿈은 반드시 꾸는, 예, 생생하게 꾸면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생생하게 꾸질 않아서 이루어지진 않는 것 뿐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좀 생경할 거예요. 저, 저희, 그, 애터미 제품은 워낙 제품이 절대품질, 절대 가격이라 제품을 파는 걸로, 아, 제품을 파는 걸로 그렇게 아시는데 제품만, 제품을 갖다가 열심히 입소문 내고 연결하고 해가지고 팔아고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은 가봐야 어디까지 가느냐? 판매사까지는 갑니다. 판매사까지 오토 판매사까지 는 가서 맨날 거기서 왔다 갔다 10년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절대로 그 정도 선에서 끄시고 더 이상 실패합니다. 더 우리가 진짜 궁극적으로 원하는 연금성 소득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뭘 팔아야 되느냐 기왕에 파는 거 파는 게 제품을 파는 게 아니고 꿈을 팔아보십시오. 꿈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꿈을 어떻게 팔아요. 어꿈 얘기를 하가면서 워크샵을 하고 하얀 밤을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런 방법론을 쓰는 분들은 많은데, 꿈을 팔려면은, 꿈을 팔라는 얘기는 사업을 팔라는 얘기입니다. 사업자 네트워크를 구성하라는 얘기거든요. 자, 다이아몬드 마스터 2상부터는 조직을 두, 좌측에 우측에 조직을 구축하는 겁니다. 두 분, 두 분씩. 이렇게 하는 거는 제품만 팔아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예, 꿈을 팔고 꿈을 판다는 거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절실히 야, 이해한 만큼 그분한테 그이 사업을 이해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 거기서 거, 어, 거론내야 되는 부분이 꿈꿈 꿈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업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딴 분들한테 이 사업을 이해시키면 100% 성공합니다. 그러면 좌우의 사업자들이 되게 돼있어요. 본인도 사업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뭐 제품만 팔면 됐지 뭐 그러고 그냥 아래 그냥 좌쪽에 우쪽에 그저 나처럼 열심히 팔고 그냥 이런 사람 그냥 많이 갖다 놓으면 장땡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10년, 20년, 30년을 해도 결코 어, 여러분들이 바라는 연금 소득은 결코 못 받는다는 것을 제가 아주 어, 장담을 하니까 그거 꼭 믿으시고 경험이 많은 사람의 얘기니까 꼭 믿으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어떻게 하느냐를 갖다가 물어보시는 말, 그, 그런 얘기 말고 됐고 진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한다는 행동 그거는. 여러가지 그게 있지만 제일 요약해서 제일 세계만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일단 여러분들이 양심을 속이지 않는 100% 제품 애용을 해 보십시오 이게 제일 제일 쉬우면서도 제일 중요한 겁니다 100% 제품에 용해서내 양심에 바라지 않게 진짜 좋네 남한테 피해 주는 거 없고 부담 주는 것도 없네 그럼 내가 왜 전달을 못할 이유가 없지 내가 입문 못낼 이유가 없지 요 단계까지 가는게 앞전에서 얘기했던 Q 부분이에요 그래서 q 가 됐다 그래서 그거는 100% 제품 이용하는데 에, 제품하는 그 어떠한 방법론이거든요. 그다음에는 아 그랬다 그러면 그 부, 그분들을 갖다 초대를 해서 미팅에 참석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팅에 참석해서 100% 같이 미팅을 하면서 조직이 구축되고 복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사업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꾸준하게 그런 미팅에 참석하는 분을 초대. 그 미팅에 나온 차만 참석하는 게 아니고, 일단 초대를 해서 좌우의 철수 영위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랑 거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그, 그 분들을 초대하는 거니까 딱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만 딱 얘기하면 100% 제품명, 100% 미팅 참석, 그리고 초대. 요세 가지만 하시면 여러분들도 누구든 지금 요 생존 단계에서 시작했던 분이든 어떤 분이든 간에 충분한 삶을 거쳐서 진짜 회장님 말씀하시는 균형 대표님 삶, 동걱정 없이, 그냥, 그, 그냥, 아무 쉼 없이, 아무, 거나 가만히 있는데, 띵동, 띵동, 그러고, 영금성 소득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그런 연금 소득자 성공자가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